목록 상자를 클릭하고 드래그 할때 목록 상자 마법사가 뜨지 않게 하시려면 상단의 디자인 탭에서 자세히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마법사 사용을 클릭해 주시면 목록 상자에서 드래그를 해도 창이 뜨지 않게 됩니다 다시 창이 뜨게 하고 싶다면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컨트롤 마법사 사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드래그 하시면 다시 보이게 됩니다.